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양력 3월 개띠운세를 갖다가 한번 봐 볼까 합니다. 개띠분들이요. 참 착해요. 그죠? 개띠가 고생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다 개띠라고 해서 다 그러냐라고 하면은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다른 띠에 비해서 어 약간 막힘이나 이래 지체가 많은 띠가 아닌가 뭐 그래요. 잘 되는 경우에는 또잘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경우냐라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이게 짧게 리딩하는 데서 그 경우를 다 말해줄 수 없지만 비법 하나를 갖다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뭐 형살 같은 거 알잖아요. 개띠는요. 어, 뱀을 만나면 원진이 되고요. 음, 그 다음에 그 소하고 양을 만나면 형살로 변해요. 근데 이 형살이라고 해서, 보면 사명이라고 해서 되게 무섭게 얘기하는데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만 나쁘냐? 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즉이 나부모행으로 이렇게 축을 맞고 있을 때 그래요. 어, 축술 및 사명살이라 하더라도 음그 나부모형으로 연이 월을 생하고 월이 일을 생하고 일이 시를 생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다면은 순조롭게 그렇게 돼 있다면은 삼형살이라고 그래도 되게 길하게 발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형살이 있어서 다나 나쁘게 되고 다 병들어 죽고 뭐 사고 나고 어쩌 송사에 걸리고 막 이런다라고 하면은 개띠가 열두 명 중에 하나가 개띠예요. 그럼 어디 힘들어서 살겠습니까? 니까. 그치만 개뜬도 또잘 사는 사람 있잖아. 그게 다 무엇이다? 어. 사주 자체가 상생이 되기다. 그그나음으로 상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길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죠. 아무튼 고개 대서 이렇게 짧게 말하고서 자, 그러면 개띠에 일단 금전운이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나이와 나이가 그 이건 어건 떠나서 만약에 빌려준 돈이 있다면은. 어, 다는 받기는 힘들겠다. 뭐, 일부 정도는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주에 따라서 다르겠죠? 어, 사주에 따라서 다르고, 어, 하니까 좀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는가, 4월 달에. 다는 아니에요. 일부 정도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도 어떤 투자할 때는 좀 신중히 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개띠분들이 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힘들게 돈이거나 어렵게 지킨 돈이 확률이 높아요. 그러기 때문에 좀 신중해 신중을 기하라 왜냐 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때가 이르지 않았다 라는 거예요. 애정 부분에서는 어, 조금 속시끄러운 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핸들을 잘할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건강면으로서는요. 그그 고질병이나 고질병 진짜 오랜 그 알아왔던 병 그런 거를 제외하고 일시적으로 뭐 한두 달 건강이 안 좋았다거나 몸 컨디션이 안 좋았다 그런 것들은요 어느 정도 좋아지겠다 컨디션이 어어 어. 그, 그런, 그, 거에서, 어, 조금, 어, 컨디션이 좋아지겠다, 라고 볼 수가 있네요. 내이 네 칸이 안 맞아서. <웃음> 이 카드를 놓으면서 지금 리딩을 하는데, 어, 상관없어요. 제가 다 보면서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꾼도, 꺼준 돈이 있으면은, 살살살살살 금전적인 면에서는 살살살살 어 저기 막 얼르고 달라서 조금씩 조금씩 받아내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다 받지 못하냐라고 한다면은 아직까지는 다 받는데 시기 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은간하고 양간이 살짝 달라요. 양간일 경우에는 조금 회전이 빨리 돌아가지만 은간일 경우에는 진짜 살살살살살 조금씩 조금씩 어. 좋은 말로 구스, 말로 구슬러 가지고 그렇죠 어, 받아내야 하겠다라는 거죠. 은간인지 양간인지 어떻게 하나요?라고 하면은요 외관상 보기에는 내가 남자 남성스러운데 알고 보면 약간 소심하다. 그러니까 어, 바깥에서 보기에는 겉성격은 강하고 속성격은 여리다. 그러면 은간일 확률도 높고요. 겉은 야들야들한데 어, 속은 강하다라고면 하 양간일 확률이 높아요. 음. 그러기 때문에 양간인 확률은 그래도 조금 회전이 빠를 수 있겠다. 그렇지만 음간인 경우는 조금 회전이 느릴 수가 있고 좀 답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금전적인 면에서는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어, 좀 좋게 좋게, 어, 좋게 좋게. 얼굴 붉히지 않고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다면 괜찮겠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만약에 어디 돈 들어올 때가 있다고 라 한다면요 은뭐 음, 다야 그렇겠습니까? 다야 뭐돈 들어올 때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요 은 받을 돈은 조금 답답하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음, 어디서 돈이 들어올 때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래도 여러분들의 숨통을 갖다가 트여주는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그게 우, 무슨 돈이냐라고 한다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뭐예뭐 뭐, 뭐 나라에서 뭐 피해 보상 같은 거뭐 그런 것 아니면,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풀어 줬는데, 그 도움이,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돈이 들어올 곳이 있는데, 당장은 막혀서 안 들어오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융통을 해줄 수도 있고 암튼 금전상으로 는요 답답한 가운데서 어 약간의 담비가 내리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한 번에 되진 않아요 한 번에 되지 않고 좀 포기하고 아 안되겠다 라고 포기했던 곳에서 어, 그렇게 될수 있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뭐 7.8기 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던 곳에서 좋은 소식이 나타나겠다. 그래서 주변에서 돕는 저이도 있고 어, 그래서 뭐 융통을 갖다가 대신 먼저 해준다던 아 암튼 그렇다라는 거고 사업으로 봤을 적에는요. 사업을 투자함에 있어서 지금 이 돈은요. 정말로 쓰면 안되는 돈일 수도 있거든요. 음, 쓰면 안되고 마지막 보 오류일 수도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재투자하는 분에서는 진짜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어렵잖아. 경기가 어렵고 서두르지 서 서두, 서두르지 말고 그렇다고 좋은 기회가 왔는데도 뭐 그냥 뭐 어, 서두르지 말랬다고 그냥 어, 이거 어떡 하지 어떻 하지 하지 말고 일단 서류나 이런 거 꼼꼼히 다 지켜보고 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꼼꼼히. 어, 살펴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그 숨겨진 어떤 어, 문제점들이 나중 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괴롭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동업은 조금 불리하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달콤한 말로 소삭 소삭 소삭 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개띠들은요 동업은 불가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개띠들이 안 아까도 그랬잖아. 성실하다고. 어, 성실하기 때문에, 어, 충, 굉장히 충직하게 그 일을 갖다가 해나가, 어, 저기, 막, 해나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용만 당아 이용을 다 갖다 당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업보다는 혼자서 힘들더라도 혼자서 해나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음, 차라리 그게 오히려 조금, 어, 그, 더디더라도 더디고 힘들더라도 그게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더 좋게 작용할 수 있겠다. 결국은 뜻을 이루긴 이루지만 고단함이 있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 동업을 한다 그러 그러면 조금 더 힘들 수가 있어요. 뭐 아예 나쁘냐라고 그럼 지금 뭐 동업 결정해 놓은 거 어떡하나요라고 한다면 뭐 결정 다해 놓고 뭐가 뭐뭐 뭐뭐 그런 것까지 했다라고 한다면은 뭐 어쩔 수야 없겠지만 어쩔 수 없겠지만 좀 조심하라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개띠들은요 술 같은 거는 솔직히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술 마시면 은요 그쵸 술김에 조금 좀 친한 사람이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는 수도 있어 이게 아니다 싶은 데도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자리에서는 될수 있으면 은 어 진짜 침묵만 하지 그 술자리에서 비즈니스는 안 된다라는 거예 비즈니스는 어디 비즈니스 플레이스에서 해라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또 애정원을 보겠습니다 애정원은 생각이 많고 복잡한 때예요 음, 복잡한 때고 아 자꾸 막힘이 많고 싫어 내, 내 마음도 나, 내가 잘 모르겠고 의 연속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그냥 어 머물 수기도 그렇고 버리기도 그렇고 그런 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애정운은 그렇다. 뭐 그러면은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라고 그러면은요 없는 사람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있는 사람도 생각이 복잡하다. 그건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없는 사람은 어, 좀 안정된 어. 한어즉그 심적으로 안정된 그런 마음을 느끼고 싶은데 그게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 이사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안정감을 주겠나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여러분이 개띠들이 조금 그래요. 내가 준 것에 비해서 받는 게 살짝 약한 사람들이 좀 많아. 어,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허, 어, 헛똑똑이, 어, 허당인 케이스가 좀 많아요. 겉으로 볼땐 진짜 애누리 없어 보이는데, 좀 허당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조금 실망스러운 그러한 결과를 올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그렇지만, 근데 만약에, 어, 만약에 이 애인이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은, 어, 관계가 어느 정도, 뭐, 뭐, 악. 화된다라고 보긴 그렇고 관계가 어느 정도는 해소는 될 수도 있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뭐큰 소리를 꽝 쳐놓고서 미안해 한다던가 여러분들을 화를 풀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비율을 맞춰주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지 흥 그런 거같고 내가 기분이 풀릴 것 같아 흥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어 기분을 풀어주나 봐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애정 전선에는 큰 이상은 없. 겠다라는 거예요 음.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건강 부분에서는 어떡하나 아까도 그랬지만 여러분 조금 컨디션 안 좋으신 분들 어, 3월 달에는 어느 정도 자기 어, 활기차게 어, 그뭐 완전히 다 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삐그덕삐그덕 어, 여기도 결리고 저기도 결리고 아프지만 은 그래도 어, 양력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무리는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무리하면 탈날수있 있다. 그 저기 막쉴 때는 좀 쉬고 즐길 때는 조금 즐겨라. 개띠들이 일을 좀 열심히 하거든요. 어, 너무 그렇게 일에만 몰입하지 말고 좀 즐길 때는 즐겨라.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너무 직공만 있으면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받 스트레스 때문에 몸이 더안 좋을 수 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스스로 어, 어, 내 스스로에게 어떠한 휴가를 주어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후한, 후, 휴가나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것도 좋겠다. 그, 그렇게 할때 여러분들의, 어, 더 좋은 컨디션으로 여러분, 한 달을 보낼 수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또다시 건강이, 어, 저번 2월 달처럼, 어, 몸도 꺼쩍지근하고 약을 먹을 수도 있겠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 자기 몸을 갖다 조금 돌봐라. 조금만 돌 어, 돌본다 할지라도 어 워낙 3월 달에는 좋게 흘러가는 건강상으로는 조금 좋은 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고질병이 아닌 이상에는 쾌유가 되겠다라는 거지요. 네, 개띠분들 운세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전 내일 이어 내일이래. 다음 달에 어, 4월달 개띠 운세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